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북한이 8발의 탄도미사일 등을 섞어서 다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해서 소나기 도발이다라고 언론들이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외가 봉사활동도 취소하고 지금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지대지 미사일로 대응 사격을 했다라는 뉴스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9일에 한번 꼴이다라는 대통령의 발언도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자이 북한의 공격의 전쟁 과정에서 또 목숨을 잃은 우리 순국 선열들을 대통령이 지금 기리는 오늘의 이 모습도 최근에 이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함께 보고 계십시오.